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중소기업연합회 시제품제작터 박동철, 책임님 모시고 대량제작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중소기업연합회 시제품제작터 박동철입니다. 음. 어, 혹시 대량제작의 시초를연 포드 자동차의 창시자, 헨리 음. 어, 포드가 강조하던 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웃음> 이렇게 갑작스럽게 질문하시니까 제가 좀 모르겠는데 어,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네. 95%를 네. 위한 제품이 아닌 95%를 위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였습니다. 음, 95%를 위한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근대 산업의 중요한 상징이기도 한 대량 제작은 어, 포드 시스템에 의해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어, 1913년 헬리포드는 모델 T라는 자동차를 어, 자동 컨베어 이 벨트를 이용해서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했죠. 그때 어, 그는 근로자 임금을 다른 자동차 회사의 다섯 배로 높이고 어, 자동차는 더 싸게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음, 임금을 다섯 배나 높이면서 어떻게 자동차를 싸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네, 방법은 이제 검은색 도장의 음. 단일 자동차만 대량으로 생산했었기 아. 때문인데요. 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이들은 포드가 곧 도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음. 하지만 그는 보란 듯이 성공하죠. 어,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책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량 생산이 그 핵심이 되진 않을까요? 네. 다만 그가 고안한 네. 그 컨베이어 시스템에 의한 대량 생산 방식과 음... 어, 그동안 축적된 경험 효과 때문이었죠. 어,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것중 포드가 노린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었을까요? 너 어떤 포인트를 노린 건가요? 네. 포통는 이제 네. 높은 임금 제공으로 우수한 인재 이직률을 감소시켰습니다. 음. 아, 그리고 기술을 축적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죠. 그는 가능한 모든 작업을 표준화하고 분업화했죠. 또한 작업자의 동작을 연구 분석하여 그 일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전복함으로써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켰죠. 음 그렇군요. 그러면 포드 사례처럼 이 다양한 상품과의 경쟁 속에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네. 많은 제조업체들에 있어서 최대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대량 제작이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줄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럼요. 네. 대량 제작은 우선 대량 소비를 전제로 하고 있죠. 음. 어, 이를 기준으로 대량 제작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겠죠. 어. 그리고 파급 효과 높은 아이디어와 우수한 디자인의 결합, 그리고 세부적인 마케팅과 영업능력이 뒷받침된다면 어, 금상첨화입니다. 음. 특히 초기 창업자의 경우 제품 개발을 완료한 후 어, 생산체제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 합리적 생산 생산 방법을 미리 구축하지 못하면 동종 제품과의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죠. 음. 어, 따라서 생산원가의 절감, 체계적 생산관리, 어, 그리고 제조공정유행에 따른 생산 방법도 숙지해서 대량제작의 목적과 방법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슈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봤으니까 이번에는 이 대량제작에 네. 관해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네.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먼저 린 생산방식,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가요? 네, 음. 그 요즘에 한국 어디를 가든 커피 전문점이 없는 것이없죠 네. 맞아요. 네. 성인 한 명이 약 500잔 이상의 커피를 마신다고 할 정도인데요. 음. 그중 커피의 대명사인 스타벅스에서는 음. 2009년 초에 린팀이라는 부서를 만듭니다. 어. 어, 치열한 생존의 커피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어, 이 팀의 스컷 헤이든 부사장이 매일같이 전 지역에 점포를 돌면서 어, 조립형 장난감에 눈, 코, 입을 해체한뒤 점포의 직원들에게 어, 조립하도록 지시를 하죠. 음. 그리고 나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조립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어, 이렇듯 매일같이 직원들을 괴롭힐 정도로 조립 해체를 반복 지시했던 이유는 어, 도요타 생산 시스템에 군더더기 없이 최대한 빠르게 라는 철학을 전파하기 위해서였죠. 음. 속도전을 인식시키기, 인식시키기 위한 교육이었던 겁니다. 어. 어, 작업 동선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어, 허리를 굽혀 다폈다는 등의 불필요한 동작을 개선했죠. 어, 그리고 원두의 종류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각각의 색깔 스티커로 구분해 놓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커피 한잔 만드는 시간이 평균 25초에서 23초로 음. 2초가 줄어듭니다. 어. 아, 그리고 복잡한 커피의 경우에는 8초나 줄이게 됩니다 어, 하루 3분의 1을 커피를 볶고 구부리고 꺼내, 꺼내고 하는 동작을 개선함으로써 어, 더 많은 커피를 만들 수 있어서 수익 개선에 아큰 도움이 되었던 사례였죠. 어 이러한 방법론이 결국은 음. 린 생산 그리고 린 경영의 음. 기본 포인트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린 생산 방식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분야가 자동차 아니면 패스트푸드 이러한 전문점이라고 우리가 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린 생산 방식이란 정확하게 어떤 음. 부분을 지칭하는 걸까요? 네, 린 생산 방식이란 네. 그 인력 그리고 생산 설비 등 생산 능력을 필요한 만큼 유지하면서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는 그, 그런 생산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네. 도요타 자동차의 이름을 따서 도요타 생산 시스템 TPS라고 하는데 네. 어, 미국이 이 TPS 시스템을 모방해서 발전시킨 방식을 린 생, 생산 방식이라고 하죠. 음. 어, 린 생, 생산 시스템의 핵심은 어, 적시 생산입니다. 어, Just in time이라고 JIT 방식이라고 하는데 네. 어, 강물의 흐름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린 생산, 린 생산 방식의 포인트로는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우선 첫째로 제공품 재고량은 강물의 총량과 같다는 것이고요. 음. 어, 두 번째는 판매량분의 재고량은 강물의 깊이와 같습니다. 세 번째는 생산의 리드타임은 강물의 흐름의 속도와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루 생산량은 하루 강물의 흐름량과 같다입니다. 따라서 린 생산 방식은 군살 없는 생산 방식. 음. 그리고 군더더기 없는 생산 방식으로 작업 공정을 혁신함으로써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은 높이는 그런 생산 방식이죠. No. 원가는 이제 어두고 효율성은 올라가는 반면에 그 낭비는 감소하게 되죠. 네. 그 즉, 린 생산, 생산 방식의 포인트는 어, 효율성을 기반으로 생산자인의 우수한 품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음, 어. 결국은 뭐 군더더기 없는 생산방식 뭐 네. 이거죠. 군더더기 없이 작업 공정을 혁신함으로써 낭비는 줄이고 또 생산성은 높이는 어.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린 생산방식에는 어떤 어. 특징이 있는지 이 부분도 음.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린 생산방식은 생산 음. 비용, 비용 절감을 보완하기 위해 인적 자원의 문제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네. 쓰게 되는데요. 어, 끊임없는 개선을 장려함으로써, 그, 작업자의 문제 발견과 해결 능력을, 어, 최대한 증대시키고, 음. 어, 인적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고요. 어, 생산 과정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분석적 시간, 그리고 창의력, 음.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과 더불어 생산 책임의 그 분권화 교육 훈련, 직무 순화 등의 다기능화를 필요로 하고 있죠. 린 생산 방식의 특성을 살펴보면, 네. 어, 첫 번째. 재고비용 최소화를, 최소화를 위한 제품과 부품의 적시 조달입니다 네.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생산 리드타임의 최소화이고요 어, 그리고 세 번째는 변화하는 수요의 유연한 대처입니다 네, 네 번째는 음, 자동화로 인한 불량품 대량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고요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율 극대화를 위한 소집단 활동을 격려한다는 것이죠 네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이린 생산 방식이 뭐 이렇게나 좋은 방식이라면 모두가 이 방식만을 사용할 것 같은데 네. 뭐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러한 얘기가 네.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단점이 있을까요? 네 물론 모든 네. 방식에는 단점이 네. 있죠 네. 그린 생산은 대량 생산과 단속 공정의 음. 단점을 극복하고 그 양쪽의 장점을 주합한 음. 생산 시스템이고요 어, 단점으로는 첫째 어, 재고 부담의 합청업체 증가로 인한 횡포 부분이고요. 어. 어, 둘째는 제조업 이외에 타업 중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 있고요. 음. 셋째는 합청업체의 선정 경쟁 심화 구도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래 수요에 대한 약간 수동태적 성향을 띠고 있다는 것을 단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음, 뭐참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음. 있는 것 같아요. 역시 뭐 음. 세상에 완벽한 거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린 생산 방식 이외에도 다른 생산 방식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이야기해주실까요? 네, 음. 셀 생산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어, 세계 제1의 PC 업체 그 컴팩에서 처음 도입한 생산 방식입니다. 컴팩에서 그러면 최초로 도입한 네. 생산 방식인 것 같은데 그럼 네. 어떤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도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1982년 그 음. 미국 휴즈텐에서 처음으로 IBM 호환 기종인 휴대용 PC를 음. 생산하기 시작하죠. 네. 아, 그리고 컴팩은 매년마다 성장 신기록을 갱신하는데요. 어, 1985년에는 매출 5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어, 미국 기업 사상 최단시일인 참업 4년 만에 포춘 500대 기업에 진입하게 됐죠. 음. 특히 컴팩은 독자적인 셀 생산 방식의 도입으로 단위 면적당 4배의 생산성 증대를 이루었고요. 어, 1인당 생산, 생산성도 50% 이상 향상되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성과는 어, 종업원들이 그 일에 대한 만족감과 성취감이 크게 증대돼서 어. 어, 긍정적인 작업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어, 네. 또한 컴팩은 어, 고품질, 단납기, 그리고 대량 생산, 원가 절감, 사이클 타임의 축소를 통해서 PC업계의 리더십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요. 음. 어, 셀 생산 방식은 이러한 목표 달성에 큰 기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표준화된 셀 생산 방식은 없을까요? 어, 네, 음. 셀 생산은 1998년 캐논이 이제 최초로 도입했는데요. 일본은 물론 그 한국 등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생산 혁신 기법입니다. 혼자 또는 몇 명의 기능공이 소규모 팀을 구성해서 모든 공정의 조립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죠. 어, 수십 명의 직원이 정해진 아, 자기 일만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어, 컨베이어 방식과 비교할 때 작업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 생산율이 어, 극대화되는 게 장점이죠. 음. 생산 환경의 변화에 따라 큰 설비 투자 없이 유연하고 다양하게 생산 시스템을 재구성할 수 있어서 어, 운전자본 절감도 꽤 본 생산 방식이죠. 네, 뭐 일반적인 컨베이어 방식이나 좀 이런 부분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잘 네.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셀 생산 방식 특징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네, 대량 분업 생산의 상징인 그 컨베이어 라인 없이 처음 공정부터 최종 공정까지 그 작업자가 책임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그 자기 완결형 생산 방식인데요. 어, 제품이 고도의 정밀성이나 균일성을 요구해 사람보다 어, 설비의 의존성이 큰 제품 어, 어. 또는 너무 크거나 그 무거워서 작업자가 쉽게 다루기 어려운 제품에는 조금 적용하기 어려운 생산 방식이기도 합니다. 또한 셀 내부에서 자재와 부품의 공용화 및 표준화 아, 그리고 작업 프로세스의 간소화 그리고 신속화 그 리얼타임 정보 시스템 구축 등이 사전적으로 정비되어야 합니다. 어 따라서 셀 생산 방식의 각각의 특징에 따라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1인 방식인데 작업자 1인이 한셀 안에서 처음 공정부터 최종 공정까지 네. 모든 공정을 책임지고 완수하는 방식이죠. 음. 어, 두 번째는 어, 순회 방식인데 어, 몇 명의 작업자가 한 셀을 공유해야 돼 돌아가면서 어, 자기 책임하여 공정을 완수하는 방식이고요. 음. 어, 마지막으로 분할 방식인데요. 어, 전체 작업 공정을 몇 명의 작업자가 분담하여 어, 완수하는 방식입니다. 음 그러면 이런 질문 드려도 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음, 셀 생산 방식에도 네. 린 생산 방식처럼 단점이 있지 않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컨베이어 <웃음> 네. 네, 네. 라인 생산 방식은 음. 재미없고 단순한 업무의 연속입니다. 네. 그러나 셀 생산 방식은 완제품을 만드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또 조립한 제품의 본인 사인을 해서 품질 보증까지 한다는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죠. 확실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서 불량품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네. 또한 기존의 대량 생산 방식에서는 불량 재고의그 책임 소재 파악이 어려웠는데 어, 셀 생산 방식에서는 책임 규명이 조금 더 쉬울 뿐만 아니라 그 학소 효과도 매우 높게 되어 어, 그만큼 불량률을 낮출 수 있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 음. 되죠 네. 셀 생산 방식의 장점을 살펴보면 우선 첫째, 어, 품질의 안전성 확보고요 둘째는 리드타임의 단축 그리고 셋째는 생산 효율의 향상 그리고 넷째는 순회 방식 처리 음. 다섯 번째로는 로스의 철저한 배제이고요. 마지막으로 의욕 그리고 성취감의 고치로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셀 생산 방식의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첫째는 다기농공의 장기 숙련 시간이 필요하고요. 음. 두 번째는 다기농공의 높은 의존도를 들수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대형 제품의 적용에 불합리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린 생산 방식, 그리고 셀 생산 방식, 네, 이두 가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음. 책임님, 혹시 이런 미래형 생산을 구축하는 좋은 사례가 없을까 싶은데, 음. 개념과 특징을 잘 알고 있어도 사실 이를 활용해서 설레나 활용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을 알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좋은 사례가 네. 있습니다. 바로, 어, 독일 지메스사의 암베르크 스마트 공장 사례인데요 음, 음. 저도 그거는 얼핏 들어본 네.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분량률이 100만 개당 12개로 혁신적인 공장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웃음> 네 맞습니다 <웃음> 네. 주당 35시간의 근로시간과 분량률 0.001%의 혁신적인 수치로 잘 알려진 그 독일의 지메스 음. 암베르크 디지털 공장인데요 네. 어, 독일 남동부에 있는 인구 4만 명의 소도시에 위치하고 있죠 네 세계 최고의 지능형 공장으로 꼽히는 생산 공장인데요. 네. 어, 축구장 1.5배 규모로 공장 자동화율은 75% 수준이라고 하고요. 지메스의 산업자동화 소프트웨어가 1000개 이상 적용이 되었죠. 지메스의 산업자동화 부품을 자사의 그 독자적 기술을 토대로 어, 산업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이죠. 오. 암베르크 공장의 특징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그 대부분의 공정을 자동화했다는 점입니다. 네. 어, 컴퓨터가 하루에 분석하는 데이터만 5천만 건으로 매년 180억, 182억 건이 넘는다고 음. 하죠. 어, 수만 개의 부품마다 일련번호가 있어서 이상이 발생하면 어느 지점에서 어떤 부품이 잘못됐는지 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음. 어, 주당 노동시간이 35시간에 불과하지만 생산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음. 부품, 제품, 생산설비 등에 장착된 그 수만 개 센터가 보내는 공장의 모든 정보가 통제센터로 모아지는데요. 네. 이 빅데이터 관리를 통해서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적용하게 되죠. 음... 이를 통해서 생산라인을 최적화 운영하게 되는데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전략을 수립해서 스마트하게 공장을 운영하는 것이 라고 할수 있죠. 음, 그런데 아무리 스마트 공장이라고 해도 불량률이 네. 0.0012%라는 것은 정말 고무적인 수치라고 네. 우리가 봐도 네. 좋은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이를 가능하게 할수 있었던 구체적인 요인, 핵심이 있을까요? 네, 그천 개의 센서 스캐너가 그 실시간으로 음. 공정상 불량을 계산을 그 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 예를 들면 일련번호가 1, 뭐 1, 2, 3, 4, 5, 6을 입력하면. 시스템 칩이 중앙 컴퓨터 화면에 떠서 언제 이 칩이 음. 컨트롤러 내부 기판에 부착되있는지 여부하고 음. 어, 다른 부품과의 연결 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죠 네. 이런 시스템을가동해 오류가 나면 어, 어느 부분에서 잘못됐는지 금방 찾아서 개선하는 것이죠 음. 그, 그 결과 이공장의 불량률은 불과 0.01%라는 0즉 그, 100만 개당 불량품이 12개 에불과한 것이죠 음. 1989년 100만 개당 불량품이 500개 이런 것과 비교하면 4000% 이상 향상된 것이죠. 그렇죠. 네. 어,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그 독일 정부가 지멘스의 스마, 스마트 공장을 모델로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어, 지금까지 공장 자동화가 미리 입력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 사람 대신 기계설비가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이었다면 네. 인더스트리 4.0은 각종 데이터를 분석한 그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 기능, 그리고 사물인터넷, 그리고 증강 현실 증강현실등 IT 신기술을 어, 공장자동에 접목한다는 것이죠. 어, 더욱 중요한 것은 어, 독일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디지털화의 주요 동인으로 인식, 인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디지털화 인식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우리나라도 디지털화에 따른 중소기업, 그 수공업, 서비스업 분야에 그런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겠죠. 음. 더불어 창업기업의 경우 단기간에 스마트 공장이 구축 목표보다는 아무래도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소비자 맞춤형 생산이는 그런 키워드를 하도록 제품 개발과 생산 구축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생산 방식에 대한 설명과 사례까지 정말 핵심만 뽑아서 알차게 알려 주셨던 시간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책임님. 네. 아, 네. 저는 아직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 창업자인데요. 뭐,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제품 특성상 대량 제작이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아직 초기라서 공장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량 제작을 하는 방법도 있나요? 네, 초기 창업 기업은 그 제품 개발을, 제품 개발 전 미리 제품의 유형별 특성을 파악해야 되고요. 그 생산 수량과 생산 방식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창업 기업이, 창업 기업이 생산 공정 프로세스를 접목하여 대량생산라인을 구축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완벽한 제조공장의 설립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매주용역 처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에 따른 생산방법은 크게 OEM과 ODM 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OEM 방식이란 A, B 두 회사가 계약을 맺고 A사가 B사에게 자사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그 제품을 A사의 브랜드로 판매하는 생산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OEM은 보통 우리가 물건을 생산할 때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어, 중국 등지에서 생산만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 이처럼 OEM 방식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어, 생산만 그 해외에서 함으로써 값싼 인건비를 통해 그 원가를 낮춤으로써 어,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적용하는 방식이고요. 어, 예를 들면 미국의 대표적인 애플 아이폰의 경우가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디자인 설계를 진행하지만 생산은 대만에 있는 폭스콘과 페라트론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 제조업의 경우 일반화 되어 있는 방식인데요. 유명한 미국의 콜컴사는 자체 공장 없이 반도체의 설계와 판매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산은 위탁업체에서 생산을 하고요.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 만도 기계라고 아시죠? 거기는 현대자동차의 주문자 상표에 의해 제품 생산, 제품 생산자이고요 그리고 이제 금호 타이어와 한국 타이어는 그 GM 자동차의 주문자 상표에 의한 제품 상, 생산자가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신발 업체인 나이키의 런닝화는, 어, 어, 글로벌 신발 업체인 나이키 런닝화의 20%는 어, 대한민국의 퇴강실업에서 생산되는 어, 나이키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OEM 생산방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아, 그리고 ODM이란 제조업자가 개발하거나 그 설계한 제품을 유통, 유통업체나 유통 브랜드업체에 공급하는 방식이고요. ODM은 생산을 하는 업체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업체의 영향력이 큰 경우가 많고요. 판매업체는 판매만을 하고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생산업체에 의해서 판매업체가 뒤 아,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판매와 생산에 대한 계약이 중요시 되고요. 어, 독자적인 기술력이나 그런 원천 기술을 가지고 상품의 기획, 개발 그리고 생산, 품질 관리하고 어, 그리고 출하까지 전 과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고요. ODM 방식으로 수출하면 을 공급가에 개발비를 추가할 수가 있어 부가가치도 그 OEM 방식에 비해서 좀더 높고요. 또 부품 가격이 하락, 하락, 부품 가격이 하락해 원가 절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ODM 방식이 OEM 방식보다 중소기업에 더 유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 네. 첫째로는 그 거래처와의 비종속관계 형성이 되고요. 어, 자체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어서 어, 거래처와의 그 관계가 자유롭습니다. 두 번째로는 순이익률이 상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 집중력 강화 경쟁력이 보유가 돼서 어, 연구개발에 주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 최근 생산 시스템에서는 스마트 팩토리가 큰 화두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 같은 뭐 초기 창업자들한테는 뭐좀 뜬구름 잡는 소리 같기도 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거든요 실제 한국의 중소기업에서도 적용된 사례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현재 국내 중소기업들은 그 기술력에서는 일본 업체에 밀리고 인건비는 중국 동남아에 밀리는 그 넉크래커 음.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어, 이런 상황을 돌파하고자 국내 중소기업들이 스마트 공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어, 한국나노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2013년, 2013년대 자동회전형 도장라인 구축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는 그 생산관리 시스템은 MES 구축에 이어서, 그 다음에 2015년에는 그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정부의 스마트 공장 추진 운동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그 자체적으로 그런 문제제기와 소요가 있어서 그런 자동화 라인를 완성했는데 업계 최초로 효율적인 생산관리대명사가된 그런 생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당시 일부 정부 지원을 제외하고는 1억이 넘는 자체 보유금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을 공정별로 센서를 설치해 그 공정마다 제품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점을 작업자로 일일이 인식시키는 불편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원 제품을 로딩한 직에 에칩을인식해서 그 센서를 통해서 집계가 되면서 실제 생산 수량을 데이터화할 수 있게 된 거죠. 어, 도장 작업에서의 품질 관리도 자동으로 e n 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의 자동화 공정 곳곳에서는 sensor, sensor is a s e n s 가 r sensor is a sensor, sensor is a s e n s o 이 is a 자동으로 이를 판단해서 그 알람과 경강등을 통해 현장내에 그렇게 전파가 되는 시스템도 더해져 어, 즉각적인 현장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3시간이 소요되던 생산관리 실적이 어, 이제는 한 20분에서 30분이면 그렇게 가능해지는 체계적인 그 업무 효율과 작업 공정의 어, 혁신을 이루게 되었죠. 아, 그런 사례도 있었군요. 저도 이제부터는 뭐 어려운 개념인데 뭐 적용하기도 힘들겠지?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보다 뭐 가능하다는 뭐 긍정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노력해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